잠시 후 무언가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조명이라기엔 빗물이가 밝으스름하다. 결정적으로 아래에서 올라오는 터치라이트 불빛이 보이지 않는다. 그럼 저건 뭘까? 다시 보니 아래로 연기 같은 꼬리 같은 것이 보인다. 뱅꼬리처럼 뱅글뱅글 돌아 날리는 모습이랄까? 밤에 뭔가 야간 행사를 비추는 불빛 같지는 않다. 아무리 봐도 저 밝은 스름한 빛이 지상에서 비추는 어, 거 같지가 않다. 이 외계 생명을 않다. 연구하고 이 우주를 연구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이 생명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마음입니다. 설마? 그런 마음으로 UFO. 우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도심지의 가로등 불빛 때문에 촬영이 쉽지 않았는데, 도심을 벗어나니 더 선명해진다. 어느새 빗물이는 내 차량 앞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 주변의 차량들이 길가로 많이 세워져 있다. 나는 좀 무서웠다. 요즘 북에서 하도 미사일을 쏴대니 북쪽의 미사일 흔적, 아니면 우리의 대응 유격미사일, 아니면 드론 공격에 대응한 우리군의 신무기 대응탄. 결론은 우리나라의 우주발사체 하나를 발사했단다. 때마침 라디오에선 어울리는 노래가 흐른다. 공포감이 한순간에 아련함이 되는 순간이다. 우주로 쏘아올려진 저 아이는 다시는 지구로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 우리 역시 저 아이를 잊을지 모른다. 하지만 언젠가 뉴스에서라도 저 녀석을 보게 된다면 꽤나 반가울 것 같다.